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BBC 뉴스에서 중요한 북한 관련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15분 전 뉴스인데요. North Korea fires two ballistic missiles into the Sea of Japan. 이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북한은 어 엊그제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를 엊그제 발사한 미사일은 확인미상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비탄두 탄두 미사일이 아닌 비탄두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탄두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미국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을 도발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종류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사항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을 떠보려고 하거나 이들이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의 강도가 어떤지 이런 걸 보고자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시큰둥했단 말이죠 그 시큰둥한 반응이 있자마자 북한은 좀더센것이 탄두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 탄두 미사일은 유엔안전보상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중요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런 건 향후 지켜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워딩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rth Korea has fired two ballistic missiles. 북한은 두 개의 탄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Into the Sea of Japan. 동해상이죠. Japanese and U.S. officials say. 일본과 미국의 관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first such test since Joe Biden became U.S. president.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래. 최초의 그와 같은 테스트다. Pyongyang is banned from carrying out ballistic missiles test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평양 당국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하에 탄두 미사일의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됐습니다. Japan said 일본은 말하기를 no debris had fallen within its territorial waters. 자신의 영해에 어떤 파편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t comes. 그런데 이런 사태는 uh, just the After North Korea fired two non-ballistic cruise missiles into the Yellow Sea, 황해상으로 두 발의 비탄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바로 며칠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Testing cruise missiles, 크루즈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것은 is not b a n n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But 그러나 ballistic missiles, 그러나 탄두 미사일은 are considered threatening weapons 위협적인 무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름11 스가 셋 일본의 수상인 스가는 말하기를 목요일날 오늘이죠 말하기를 더 테스트 퍼즈 더 스웩 그 테스트는 위협적이다 (to security and peace in the region)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다. 로이터 뉴스 에이전시 리포트드. 로이터 뉴스 에이전시는 그렇게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A statement from South Korea's Joint Chief of Staff. 한국의 Joint Chief of Staff 합참 의장으로부터의 성명은 initially 최초에 리포트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The launch of two unidentified projectile. 그러니까 두 발의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발사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어, 이번 테스트가 나온 것은 as the Biden administration continues to attempt, 바이든 행정부가 끊임없이 시도를 한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To make contact with North Korea, 북한과의 접촉을 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한 와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The current focus of the new White House team and its allies. 그 새로운 백악관의 팀과 그 다음에 그 동맹국들의 현재의 초점은, 현재 초점은 is the u n p e n d i n g review on North Korea policy. 북한 정책에 대한 임박한 재검토인 것입니다. e case of sanctions and three summits between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전직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사이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수십 년 동안의 제재, 이런 것들이 have failed to prevent p y 평양, 평양 당국이 from developing a larger and more deadly nuclear arsenal. 보다 거대하고 보다 치명적인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끔 막는 데 실패해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후속 뉴스가 또 중요한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